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익스텐션에 관한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익스텐션, 몸을 펴주는 동작 자, 근데 이 익스텐션 동작은 다운스윙 시작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운스윙 시작 부분에는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줄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강력한 익스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운스윙 시작부분에 스파인 앵글을 조금 더 강력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익스텐션, 몸을 펴주면서 넘어가야지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한번척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됐다가 익스텐션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강력하게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인 앵글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의 상체는 숙여져 있어요. 왜냐? 셋업 때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수평회전을 했기 때문에.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수평회전,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동작. 자,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익스텐션은 여기서 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다운 스윙 하면서 일자로 펴지겠죠. 자, 이때, 초반에 우리가 숙여진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기 를 위해서는 숙여져 있는 몸, 특히나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이 허리, 특히 허리 살짝 위쪽 코어 부분에 이 비밀이 있어요. 자, 이 코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은 굉장히 볼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근육이에요. 회전도 잡아주고 회전을 할때 몸의 비틀림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을때 그립을 내려줄 때, 몸을 돌려줄 때 코어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니까 근육은 수축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코어가 수축을 하면은 상체는 당연히 앵글이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혹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거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익스텐션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축 동작을 코어에 힘을 주면서 수축 동작을 먼저 한번 해주신다라면은 전보다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다운 스윙이 들어오기가 더 쉽게 돼요. 자, 그랬다면은 이 모아진 웅크려진이 힘을 익스텐션 왼쪽 사이드를 펴주는 동작으로 한 번에 폭발을 시켜주는 거죠. 단순히 수축만 하면서 끝까지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공을 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을 친다라면 컨택은 조금 더 정확해져요. 방향도 전보다 조금 더 정확해져요. 다만 거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수축됐던 유지했던 스파인 앵글을 다시 펴주면서 코어에 힘을 주었다가 일어나면서 공을 치게 된다면 라 지금 보신 것처럼 코어에 한번 힘을 주고 왼발에 밟혀지는 힘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동작을 해준다면 라 지금 보신 것처럼 임팩트는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다운스윙 때 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꼬여 있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축 줄어들어요 그러면 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가 턴을 시작을 해요 이거는 내가 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배에 힘을 주는 코어에 힘을 주는 복근을 좀더 선명하게 만드는 동작을 해주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턴을 하게 돼요 여기에 내가 클럽을 떨어뜨려주면서 추가적인 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을 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백스윙을 갈 때도 우리가 척추의 앵글을 유지를 하려면은 단순히 클럽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역할을 상체나 하체가 하는 게 아닌 이 배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서 몸의 들림을 잡아준다라면은 힘이 들어가면 수축을 하게 되니까 몸이 펴지는 걸 방지를 해주겠죠. 백스윙이 갈 때도 코어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올라갈 때 척추 앵글을 잡아주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돼요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더 써주면서 다운스윙 때 척추 앵글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거기서 일어나면서 늘어나면서 왼발 밟아주면서 왼발에 체중을 넘겨주면서 몸의 회전과 함께 들어가기만 한다면 전보다 지면 반력을 익스텐션 동작을 그리고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작 부분에 몸의 위아래 뒤틀림을 훨씬 더 잡아주게 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컨택으로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공을 맞추면서 더 강력하게 몸을, 공을 맞추면서 나의 몸을 100%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클럽까지 같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컨택과 강력한 컨택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몸의 들림과 숙여짐과 그리고 다운스윙 시작 시에 턴까지 함께 잡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